최근 미국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중국입니다. 알리바바의 상장을 시작으로 중국발 기업들의 러쉬가 무섭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라는 사회적 색채와 기업 경제에 꽂힌 창업은 잘 연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중화민국이 수립되기 훨씬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상업을 근본으로 삼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해 밝은 측면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을 설계하는 상업의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했습니다. 중화민국의 수립으로 잠시 주춤했었던 중국인의 이러한 색채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되며 다시 불을 피우게 되었는데요. 중국인들이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단순합니다. 시장을 탐색하고 수요를 파악한 뒤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고객에게 이점을 가져다 주고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경쟁해서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단순하지만 강렬하게 사업을 설계해 나갑니다. 또한 중국을 넘어서 세계 곳곳에서 수요를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해 나가는 중국인들의 특성은 하교로도 대표됩니다. 2016년 개최되었던 아시아학생 창업포럼에서는 베이징 소재대학 창업기업들이 사업설계 발표가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들 사업팀은 NABC 접근법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직접 탐색한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한 결과를 발표해서 아시아 각국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던 것입니다. 일례로 중국은 대학생들의 40.8%가 졸업 후 창업을 희망할 정도로 학생들의 창업 관심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이들 대학생은 졸업 전 전국 일주를 다녀오는데 전국 일주의 목적이 우리나라 학생들과 달리 중국 내의 시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답변이 많습니다. 각 도시를 다니며 지역에서 유통되는 재화를 조사하고 물가 등을 파악해서 수요를 찾아 이를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찾아서 만들어서 공급한다라는 상업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중심으로 사업에 접근하는 중국인들의 사고가 모든 영역에서의 사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음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킥스타트 아시아 박태재 대표님을 모시고 비즈니스 모델에 위한 수요 탐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할때 수요를 중심으로 각 요소를 적절하게 설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사업화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제시된 어, NABC 접근법을 중심으로 한번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네. NABC 모델은 네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어, 첫 번째 요구, 니즈 두 번째 접근법, 어프로치 세 번째 이익, 베너핏 네, 네 번째 경쟁, 컴퓨티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어, NABC 모델은 순서에 따라서 어, 시장이나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네. 이러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한 이후에 이러한 접근법이 어떠한 이익들을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이러한 접근법이 어떤 경쟁 우위를 갖는지를 정의함으로써 전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먼저 수요 기반 요구 설계와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들어볼게요. 이 요구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 요구란 시장과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말하는데요 네. 어, 요구를 탐색한다는 의미는 시장과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 사업자가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네.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어, 그래서 실제 사업 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요구를 정의하는 행동들이 많은데요 네. 어, 요구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네.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 어, 요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 요구를 사업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하지 못함으로 음. 인해서 사업적인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원천적인 문제를 빗겨나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네 그렇다면 탐색한 수요를 요구에 적용을 할때 어떤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어, 몇 가지 요구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탐색한 수요에 따라서 그 수요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갖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들을 찾고 그 원인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찾아서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탐색한 수요의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촉발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음. 이런 것들을 사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탐색한 수요의 문제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존재하는데 과연 이들 해결 방안들 속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재화의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러한 해결책들이 네. 과연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함으로써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탐색한 수요를 해결했을 때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는지 네. 유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충분히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익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가 네.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문제를 포착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실제 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해서 결국은 사업체 자체의 위기를 가져오는 그러한 경우들이 다소 존재하였습니다. 네 수요 기반 요구 설계와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수요 기반 접근법 설계와 관련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 가장 먼저 접근법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 그대로 이제 접근을 하는 방법인데요 음. 어, 우리가 먼저 이제 요구 단계에서 찾은 문제를 정의하고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들이라고 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법은 어떠한 문제 즉 이제 수요를 만족시키는 네.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네. 실제 시장이나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음. 제시해준다고 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업적인 접근법을 도출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고려되어 질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의 요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어,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어, 재화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제품이나 서비스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음.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품의 형태가 유리한지 혹은 서비스의 형태가 유리한지 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 커피를 사례로 들면. 네. 어, 고객이 이제 커피라는 어떤 수, 문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커피를 직접 만들어서 네. 판매할 수도 있고요. 커피를 만드는 머신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들은 커피를 서비스 받는 전체의 행위라고 생각을 네. 하게 되면 커피숍을 차릴 수도 있는 네. 맥락이 될수 있죠. 네. 다음으로 고객에게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어,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들이 존재할 때 네? 이러한 해결책들의 구성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기능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즉 고객에게 어떤 기능들을 제시할지에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 모듈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어, 요즘 3D 프린터가 화두이고 3D 프린터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어, 실제 어, 건강한 사업 모델로 성장하고 있는 3D 프린터 사업은 어, 극히 드물다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고객을 어,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이란 부분과 관련이 되는데요. 네. 고객들이 3D 프린터에 대한 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직접 3D 프린터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네.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고객들이 정말 3D 프린터에 관련돼서 요구하는 기능들을 예측하고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요 기반 이익 설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사업 행위를 통해서 이익에 해당하는 주체를 정해야 할 텐데요. 이 주체는 누구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의 사업 행위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익을 얻는 주체는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 첫 번째로는 생산자가 될수 음. 있습니다. 생산자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네. 설명할 수가 있고요. 어, 이 생산자의 경우에는 특정한 제품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어, 그 사업적인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어,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소비자인데요. 음. 제품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것들로 인해서 효익을 발생시킬 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은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 이해에도 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업 활동 어, 과정 속에서 이익을 볼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다소 발생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예를 들면 어,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음. 어, 또 다른 이익들을 보는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고 것들을 재판매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 상품을 주, 중고로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만들어지게 네. 되고 어 이러한 관계자들이 또 이익을 볼수 있는 주체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다양한 주체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요. 이 주체들이 얻는 이익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어 크게는 경제적인 이익과 비경제적인 이익으로 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네. 소비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재화를 선택하고 그 재화에 따른 가치를 지불하는 것들, 음. 그래서 어떤 효익을 얻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생산자 또한 그러한 재화를 공급함에 따라서 물건이 팔려서 이익을 얻는 것 어, 사업적인 이익이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 경제적으로 가산되지 않는 비경제적인 이익도 고려될 네. 수가 있는데요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가치라든지 혹은 감성적인 부분들이 있을 네.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자동차 시장에서는 혼다라는 자동차 업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이 업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뛰어난 품질의 자동차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어떤 기술의 혼다라는 브랜드 가치를 네.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그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음.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적인 이익과 비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요기반 경쟁 설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경쟁 제품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이 경쟁 제품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쟁 제품이란 네. 어, 소비자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라고 네. 크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이 무엇인지 를 네. 먼저 생각할 수가 있고 이러한 수단들의 형태 중에 제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재화의 형태로 구분된 것들이 무엇인지 네. 또 세분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세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 단계에서는 우리 사업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 서비스와 같은 형태의 것들이 무엇인지 네. 볼 수가 있어서 우리 제품과 관련된 것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쟁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경쟁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경쟁 우위라는 점은 제품 서비스를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어, 우리가 제품 서비스 자체에만 생각을 해보면 기술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게 실제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과정들로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 단순히 기술, 기능적인 부분들을 넘어서 어, 소비자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음. 어떤 핵심적인 요인들로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어, 구매 결정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구매 결정 요인에는 어, 가격이라든지 디자인, 뭐 품질과 같이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과연 어떤 요소들을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제품 서비스에 반영해야 되는지 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들이 좋다고. 수 있습니다. 네, 수요 기반 경쟁 설계와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대표님 끝으로 오늘 NABC 접근법을 중심으로 수요를 반영해서 각 영역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수요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기존의 다두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어, 사업계획서들을 보면 어, 이러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간과되거나 네. 중심이 되지 않고 구성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모델을 설립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때 수요라는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하고 음. 이 수요를 중심으로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지금까지 수요 기반의 요구 설계와 접근법 설계, 그리고 이익 설계와 경쟁 설계에 대해서 킥스타트 아시아 박태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